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우와! 2주 만에 달 방! 오늘은 일부에서 일단은 트렌드 능력 고사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잠시 나라! 아, 나라또콧물나요 잠시만요! 아이쿠. 어? 어, 어. 어. 네, 나라 코를 풀었고요! 어쨌든! 아, 소리! 소리 들어! 이거 소리 들어간다고요? 어, 어. 실시간에만 지나가는 거니까요 뭐 괜찮습니다. 이런 거 편집 안 하실 거니까 괜찮습니다. 아왜 오늘, 오늘 그저 피디님 오늘 편집할 거 많으니까 굳이 코 푸는 거 이런 거는 안 쓰실 거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땅푼사람나랑코 푸는 소리 화면 전환 효과 소리로 쓰시라고요 꾹꾹 안 예쁘세요 정말. 안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 어쨌든 트렌드 능력고사 할거예요 시작! 시작! 오늘 원격으로 할게요! 원격으로! m 지세대들이 사용하는 지웃 비웃 지 ㅂ, 이용의 뜻은? 이런 말이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누가 써요? 쭈부쭈부, 지부쭈부쭈 이런 말을 쓴다고요? 처음에 제발 종요 정보 종요 장바줘요, 전번 종요 뭘까요? 전번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나요. 일단 전번 아닌 거 같아요. 장바줘요! 할래요. <웃음> 후위는 없어요. 당중 패션업계와 컬래버레이션 티셔츠를 만들지 않은 브랜드. 이 아는 이런거 속으면 안됩니다. 나라는 속지 않아요. 크리틱, KFC, 파이도비빔명 필라 서브웨이, 쇼파오 엽기 떡볶이? 아 뭐죠? 보이요비빔면 나라 떡볶이도 좋아하는데 모를 일이 없는데? 스파하 엽기 떡볶이 갈게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최근 NG세대에게 인기 있었던 챌린지가 아닌 것은! 아무 노래 챌린지! 연, 땀떡이게 뭐예요? 누구 인스턴트 챌린지? 어기 관리 챌린지? 그게 뭐.. 그게 뭐.. 저게 뭐지? 정답! 그 나라 챌린지! 땡땡땡 해주세요 땡땡하게, 땡땡하게 알잘딱까이색후듬이하게 톤그루하게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뭔가 줄임말일 것 같은데 나라 약간 약간 잠깐만 잠깐만 약간 톤 플러스 어그루 아닌가요? 알이딱까이색은 뭘까요? 알아서! 적어. 알아서 알아서 해달라는 거는 좋은 거니까요. 다음 정 민초단과 가장 관련이 없는 단어는 민초 진짜. 중독... 어, 민초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민초 우유. 베스킨 명 베스에도 민초 있잖아요. 그쵸? 에코백 가겠습니다. 이건 좀쉽네요 상반기 SNS. 그서 유행한 레시피가 아닌 것은? 레시피 먹는 거 자신있습니다. 달고나 커피 일단 맞아요. 체크 셋터 스파고리 맞고요. 소플레 오믈렛 맞고요. 파인애플 피자요? 아닙니다. 파인애플 피자 맛있나요? 아 근데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다음 본캐와 부캐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효리 린다지 맞습니다. 유재석 유산슬 맞습니다. 김신경 다비이모 맞습니다. 아나 이거 완전 잘한다. 나라, 노래, 춤 이런 거 완전 좋아해서 비깡!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춤이잖아요! 아니에요, 땡탈라 예! M, G세대 언어 중 칭찬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노답이다, 혼쭐내자 오셨다, 미쳤다 아! 혼쭐내자는 약간 그거 아니에요? 뭔가 어떤 회사가 막 되게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 우리 다들 돈으로 혼쭐내주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이용하자, 약간. 그건 거뭐 같고. 뿌셨다. 막 너무 귀여워서 아파트 뿌셔! 지금 뿌셔!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뜻. 미쳤다? 미쳤다도 너무 좋을 때 미쳤다 쓰지 않나요? 약간? 아닌가? 나 방송 미쳤다. 약간 이럴 수도 있으니까. <웃음> 미쳤다. <웃음> 누구예요? <웃음> 아유 이번 머리 너무 예뻐서 뭐뭐 하고 싶었는데 염색은 자신 없어서 포기한 대신 곱창밴드 한거 예쁘길래 뭐뭐템 하나 지름? 민수님 하겠습니다. 네, 맞겠죠 뭐. 네. 나랑머리 손민수 하고 싶어요 그렇게 쓰는군요. 자연이 나오면 보나마나 피지니엄 편집해서 무슨 오랑우탄 사진 같은 거 나라한테 갖다 놓고 막 그러려고 하려고 했을 텐데 실패 땡탈라고는안 돼요, 안 돼. 나라 트렌드 완전 힙스터. 아 어쨌든 트렌드 능력보자 뭐 별거 없고요. 나라 뭐잘 나왔네요. 그래 인간적으로 한 8단계 정도 나온 것에 나라는 만족하고요. 그럼 조금 이따가 이번